반갑습니다. 철흥공인 TV 소장 강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일 밤입니다. 어제 6월 1일부터 양도세를 비롯해서 종부세를 비롯해서 재산세를 비롯해서 바뀌는 게 많죠. 그중에 또큰 변화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임대차를 계약을 한 경우에는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보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여기 보시면 제목부터 잠시 볼까요 어,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렇게 돼 있죠 해당은 보증금 6천만원 어, 그리고 월차임 30만원 초과시에 해당이 되고요 전입 신고를 할때 계약서를 제출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신고 처리가 되는데 어 그리고 한꺼번에 확정일자도 부여가 되죠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질문들이 어 제법 들어오는게 있어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6월 1일 어제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어 해당 아까 당사자는 어 6천만원 보증금 보시면 보증금 6천만원 그리고 월세 30만원 어 이렇게 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 이걸 아마 이제 국토부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어, 전체 대한민국의 전입 세대의 어떤 임대차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싶습니다. 아까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자동으로 이게 신고한 걸로 처리가 되도록 편리한 그걸 같이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어, 근데 만약 계약을 하고 나서 30일이 지난 후에 전입 신고를 할 경우,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꺼번에 다 해준다 했죠 근데 30일이 지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러 갔어요 그러면 미리 이건 임대차 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30일이 30일 내에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입주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 임대, 전월차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는 해야 됩니다 그 신고는 언제 어디에 하느냐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 하느냐.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신고해야 되느냐. 임대한 주택에 관할 읍면동사무소 그 주민센터 그게 하시고요. 어, 그리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안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주민센터를 가신다 하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 문 열어놓은 시간 안에는 전입신고하면서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제 9시부터 이미 이 시스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24시간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할 때는요. 그리고 6월 1일 이전에 그러면 조장님 저는 이 계약서를 전세를 났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5월 20일날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썼어요. 그러면 6월 1일이 지났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요? 답은 예. 신고 대상이 아니랍니다. 어떤 거를 임대차 계약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기준이 6월 1일 이후에 요 이후에 최초로 최초로 계약하는 겁니다.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만기가 돼서 다시 갱신 계약을 이렇게 할때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하는 그런 그겁니다. 계약서를 어쨌거나 6월 1일 이후에 계약서를 썼다 이럴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고요. 그 전에 계약서 다 썼고 계속해서 그냥 그 세입자 살고 있다 그러면 신고 안 해도 된다 뜻입니다. 그러면 대상 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 뭐몇 군데 안되는 데 있었죠. 안해도 되는 데가. 근데 거의 전국 대부분은 다 해당 지역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뭐 5천만원 전세만 줬어요. 그냥 낡은 주택을 뭐 LH에 그냥 전세로 5천만원에 세를 넣었어요. 이런데도 해야 되나? 뭐 이런 말입니다. 6천초가 안되고 30만원 달세 안 넘을 때도 해야 되나요? 이럴 때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신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지역은 그러니까 경산남도, 어, 무슨무슨군 이런 데는 계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 신고제 시행지역에 보증금 6천만원 이하 이하라 면 6천까지는 신고 안해도 된다 뜻이고요. 월 차임 30만원 이하 30만원 달세만 받는 것도 신고 안해도 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 그럴 때는 확정일자는 원래처럼 그럼 계약서 들고 가셔가지고 확정일자 받아주세요 하고 뒤에 이제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오는 거죠. 어, 임대차 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이 아니거나 금액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 그러면 저는 한 사람이 벌써 10년째 살고 계십니다. 계약서는 10년 전에 썼던 거고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묵시적 갱신이죠. 뭐 이럴 때도 신고해야 되느냐. 6월 1일 이후에 다시 또 기간이 이미 끝났고 계약서 다시 안 썼지만 그대로 그냥 앞에 그 전월세 조건과 보증금도 안 올리고 그대로 살기로 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화도 많이 들어옵니다. 문의전화가. 이럴 때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에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그런 갱신은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않는답니다. 뭐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도 언제에 6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뭐 재계약서를 그냥 작성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거 이거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요런것 중에 금액이 6천을 초과하거나 초과해 초과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넘는 경우에 초과하는 경우에 30까지는 안 하고 6천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뭐, 무슨, 무슨, 뭐, 도, 뭐, 무슨, 무슨 군, 요거는 다 신고대상이고요. 경기도를 제외한, 경기도는 수도권으로 보는 거죠.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전세를 1억, 뭐, 10억 계약해도 이건 신고대상 아닙니다. 6천 초과하고, 월차임 30 넘고, 둘 중에 하나만 요거는 충족이 돼도 신고대상이고, 새로 계약서를 쓰시고, 아니면 만기가 됐는데, 그냥 안 입고 묵시적 갱신은 신고 안 해도 되니까 약서 도장 다시 찍읍시다. 이런 분들은 신고를 하셔야 된다 뜻입니다. 여기까지 정리 끝났죠? 그러면 그 신고는 도대체 누가 합니까? 다 바쁜데 누가 합니까? 이 말입니다. 누가 하느냐는요. 신고 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당사자 중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이런 걸 제출하면 두분 중에 누구 어느 분이든 신고를 할수 있고요. 위임장을 첨부를 해서 신고를 위임을 할 경우에는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를 해야 되나요? 그죠? 위임장을 첨부해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등 위반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신고가 가능을 하답니다. 신분증 복사한부 떠줘야 되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중한 사람이 신고하면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도대체 신고를 한 거야 안한 거야? 내년부터는 이거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나오거든요. 근데 뭐 집 얻은 그 임차인이 아주 친절하게 소장님 제가 동사무소 뭐 며칠 안에 가는데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서 계약서 제출하고 꼭 신고해놓게 하고 약속까지 했어요. 신고 의무는 양 당사자한테 다 있다 그랬죠. 근데 그분이 까먹고 30일 안에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알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됐음을 문자로 통지를 해준답니다.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됐음을 내가 임대인 자격에 있다. 임대인한테도 문자가 온다 이 말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수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때 신고 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수 있나? 이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 상황은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어 서류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는 문자로도 안내도 해준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하나요? 그거 아까 아니라 그랬죠.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계약서겠죠.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 내용. 계약금 보낸 입금 내역, 그런 것처럼 계약 입증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만 가지고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중한 사람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는 것을 권장을 한대요. 확정일자, 요거를 어, 자동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구청에, 그동사무소에 그 주민센터에 보여주면 거기에 이제 확정일자 부여하는 거를 체크를 해주는 모양이네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유를 받나요? 임대차 신고를 할때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필정. 요 필증을 교부를 하는데 그때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를 같이 찍어서 교부를 해준대요.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에 계약서를 같이 주면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교부를 할때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를 표기해서 주고요.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바로 발생이 된답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그렇게 될까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하고요.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된답니다. 계약서를 전입신고할 때 같이 제출하면 만약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 민원 창구에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처리를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부24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이럴 때는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서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 입력을 하고 임대차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 안내를 하겠죠. 다만 계약하고 나서 30일이 지난 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내에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된답니다. 계약서 쓰고 나서 무조건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럼 계약서 쓰고 두달 뒤에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두달 뒤에 입주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입 신고는 입주 때 할까 아닙니까? 근데 계약서 쓴 날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 소리입니다. 요것만 챙기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해요? 두달 뒤에 입주한다. 근데 계약서 한달 전, 두달 전에 계약서 썼다. 그러면 한달 안에 임대차 그요 신고만 먼저 하셔야 됩니다. 어, 전입할 때 무조건 하면 된다 카드라. 이래갖고 두달 뒤에 갔다가는 안 됩니다. 과태료 나옵니다. 나중에, 내년에. 1년 동안은 유예기간입니다. 근데 임대차 신고 정보가 그러면 정부에서 왜 이렇게 할까? 임대소득 과세 정보로 활용을 하는 걸까? 이럴 경우에.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패션 마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일단 6월 1일 이후에 어, 전세금을 6천 초과해서 받았던지 아니면 보정금 없이 뭐 월세만 30을 받는다든지 뭐 6천에 월세 10만원 받는다 뭐다 해당이겠죠. 뭐 보정금 500에 월차뭐 30만원 받는다. 이럴 경우에 다 신고 대상입니다. 어, 이렇게 할 경우에 어, 확정일자 그 받으려면 우리가 계약서 들고 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러 가잖아요. 그것처럼 하시되 30일 안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 두달 뒤에 전입한다? 한달 안에 임대차 신고 먼저 하셔야 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뭐다 당사자 간에 신고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이 어차피 확정일자 받으러 신고하러, 전입신고하러 가셔야 되니까, 그때 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 다시, 다시 안쓴 경우에는 안 하셔도 되고요. 계약서 5월 말일 날 썼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요거 어, 들어 질문 주시는 분이 계셔서 어, 오늘 또 어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 해당이 안 되려면 예를 들면 보전금 5,900만 원에 월세 29만 원 받는다. 이거는 그럼 신고 대상 아닌 거네요. 이렇게 다지면 그런 거 맞죠? 법대로 해석을 하면 6 0 0 0초과든지 30만 원초과든지 어느 건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고 대상인데 요부대로라면 5,900만원 보증금 받고 월세 29만원 받으면 신고 대상 아닌 거 맞죠? <웃음> 어떡하지 이런 꼼수만 생각을 해가 제가 오늘 <웃음> 어, 새 6월 2일입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요. 아마 6월 1일 이후에는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파실 때는 지금 일시적 이주택 보유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실 때는 하나하나 남은 거 당연히 비과세겠거니 하고 덜렁 그냥 파셨다가는 2년 단독으로 보유한 게 아니면 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거다 팔고 하나 남은 후에 또 다른 거 하나 더 샀어요 그러면 앞에 거 과세로 팔고 하나 남은 상태에서 다른 거 하나 더 사게 될 경우에는 그 앞에 거, 과세로 처분했던 기간 있죠. 그때부터 두 번째 거는 또 2년을 보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뒤에 거 하나 더 사서 다시 새롭게 일시적인 주택이 되어도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또 조정지역이면, 제일 처음 살때 조정지역이었으면 다시 또 거주 2년을 챙겨야 되고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혼라당 비과세라, 내 혼자 내 맘대로 짐작해서 파시면 낭패답니다. 그리고 새로 주실 때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6월 1일 이후에 계약서 새로 썼다. 그러면 우선 신고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어, 오늘은 하, 하우징 헤럴드 어, 요 신문에 나와 있는 요 기사를 가지고 어, 함께 정보를 나누어 봤습니다. 어,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